지친 하늘빛 해는 잠들고 바람이 불면 다 지나가고 있어 꿈에서 깬듯 다시 새롭게 해. 마음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한숨만 넣어 가볍게 너와 가볍게 아무 노래나 틀어 놓고 너와 춤출고 싶어 비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우리 기다리듯 더 좋은 날이번 가는 길 어디든 꽃피 거야 너 보란 듯이 걱정마 한번더 뜨겁게 웃어줘 웃을 때더 예뻐 널 힘을 내 우린 결국 빛날 테니 가는 눈을 떠 You're the only one 안 되면 어때 다시 시작해 나는 존재 Treasure 삭막해져버린 세계 분위기가 너무 d 해 행복의 갈등을 느껴와 내 OSS 패려의 하늘에 pray We can believe 항상 t 웃음을 잃지마 절대로 돌아오겠지 행복하던 그날 그 We n e okay 지금 막은 날이 올때 우리 행복해질 거 yeah 언제나 내게 와 손을 잡아 눈물조차 힘이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네맘대로 멋대로 즐기는 거야 난 보란 듯이 걱정 마한번더 뜨겁게 웃어줘 웃을 때더 예쁜 널. 세니 가는 눈을 떠, y o u l 월 e only one. 안 되면 어때, 다시 시작해. 내일이 yeah. 올 때, 빛나는 존재. 못하면 어때, 다시 시작해. 내일이 yeah. 올 때, 빛나는 존재.